군주에게 맞 말리로 먼저 가자 여기서 손패가 막히게 되네 얘네들 희생도 안 되고 조금 아쉽네 심지어 둘중 하나는 진상손님에 죽어 애 치고서 진상손님 하면 돼가지고 의식해서 할수 있는 게 없다고요? 이거는 조금 보자. 물을 흐려 보자고. 알물 음. 흐려 보자고. 나의 바다야 골라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Yes, yes. d e 미지2 e m i 이 e m i Demi d e